모험가로분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총괄 프로듀서 김재희입니다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모험가로분들과 함께 벨리아 앞바다에 모여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요 2023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모험가러분들 그리고 주변 가족, 친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검은사막을 서비스한 이래 어느 때보다 정말 많은 무언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, 검은 사막을 통해 되게 좋은 인연을 만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 또 어려운 시기에 검은 사막과 함께 뭐 이렇게 플레이를 통해서 아니면 길드 동료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신 분도 계셨고 무언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 개발자들이 들을 때면 정말 큰 감동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게임도 결국 남는 건 소중한 인연과 그리고 추억인 것 같습니다. 검은사막으로 맺어진 수많은 인연이 더 소중해질 수 있도록 올한 해도 검은사막 모험가 여러분들이 즐겁게 검은사막 안에서 게임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즐거운 마음으로 개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. 모험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